벌써 아, 하얀색 네. 아니야? 자, 이제 에어팟 도색을 만들어 찾아보겠습니다. 이게 제가 1년 동안 쓰 에어팟인데, 색도 좀랬고 다른 색깔도 하고 싶어가지고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이거 에어팟을 맡기려고 하는데 이게 색깔을 다 다르게 할수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어, 여기랑 안에 두 개를 양쪽을 다 다르게 할수 있다고. 어, 그거는 이제 고객님 하시고 싶으신 대로 뭐 가능하세요. 아, 지금 이제 어울리시지 않겠지만은 말이 하는 건 검은색을 제일 많이 하고요. 아, 검은색이요? 네, 안으로 네. 아, <웃음> 별로 그렇게 네.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. 주황색, 빨간색이면 거기에 맞게 좀 네. 밝은 색이 나를 좋을 것 같아요. 캐릭터가 이렇게 생겼어요. 네, 그런 거 100% 똑같이 아, 들어가요. 아, 진짜요? 네, 그럼요. 이아이돌 앞에 놓고 나가질 수 있을까요? 아유, 어, 그럼 어, 그치? 네. 그치 지금 바로 할수있을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쇼핑왕 쇼팽입니다 안녕하세요 쇼핑왕 쇼팽 앞자리 들어오시 <웃음> 에어팟 도색이 도착했습니다 아니 이걸 왜 도색하는지 저그 케이스를 씌우다는데 어, 어, 케이스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 얘를 도색을 하자 그래서 새로운 기분 내는 거구나 아이들 가수들의 공식 컬러로 이렇게 아. 해주는 게 유행이 라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. 요거에 맞춰서 저도 했습니다 음. 어? 그럼 펜도 펜도. 아니제 사비로 13만 원알겠습니다저 아. 아. 아. 아. <웃음> 지금 제걸 처음 봐서 오케이. 벌써 벌써 하얀색이 아닌 빛이 뚫고 벌써 나와. 하얀색 아니야. 디자이너 테일러 선생님께서 열심히 만들어주신 쇼핑하고 싶 캐릭터 그 색깔로 이렇게 너무 예뻐. 저 사실 처음에 노란색이어서 약간 촌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매트예요. 매트한 광을 면어요아 맞습니다. 무광으로 해달라고 했어요. 마무리를 아 예쁘다. 이게 뒤에서 보나도딱 티가 음. 나요. 누가 내 거다. 어떤 게내 건지 확 티가 나 하얗죠? 응. 아이테로 주황색이요? 파란색이요? <웃음> 이게 색깔을 다 다르게 할수 있더라고요 색깔을 다 다르게 할수 있고 앞에 그림도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유닛별로 색깔을 다르게 했습니다 이게 또 간지니까 음... 근데 진짜 소비왕 답다 한쪽은 주황색 야... 한쪽은 파란색 <웃음> 마지막 저희 이 영상의 끝은 항상 이렇게 끝내려고 해요 음. 이돈 주고 살 가치가 있냐 아... 아이덴티티를 내보낼 수 있다는 거 정말 굳인데 너무 비싸다 좀 너무 비싸다. 자기만족 가격이라서 이거 진 자기만족, 내 자존감 비용 이런, 이런 비용인 것 같아서 웃고 있는 거봐 <웃음> 근데 전 일단 너무 대만족이에요. 진짜, 진짜 대만족 가격만 좀한 5만 원대로 떨어지면 너무 추천할 것같아 만약에 나만의 에어팟 갖고 싶다 난좀 남들과 좀 다른 거 좋아한다, 특이한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강추 응. 그냥 소비를 좋아한다, 쇼핑을 좋아한다, 쇼팽을 좋아한다 혹시 이거 말고 궁금하신 제품, 내돈 주고 사긴 조금 아까운 음. 그런 게 있다 하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한번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이분 사비라는 거. 이제 그냥 인사드릴까요? 응, 좋아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쇼핑왕 쇼팽! 쇼핑. 안녕! 안녕. <웃음>